자, 저의 일상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적어놓는데, 게다이요 열인데 그냥 이러내요. 뭐 이런 <웃음> 애요. 그리책사놓고많안 열었어요. 쓸지도 못했어요. 블록 이 싸던데 이것도 다 사는 거예요 산거 이거 에? 에? 응. 에뛰드 세런드 이거 샀는데 원래 이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음.. 이거 렌즈 렌즈 원래 거의 잘 안사는데 이거 다른 분 블루그 보다가 너무 괜찮아서 사 샀고 이거 러시안 벨벳은 원래 원데이로 쓰고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이건 제가 진짜 강력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시리콘 이거는 이벤트를 해서 아마 처음 구매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이번 신상으로 나온 제품일 거예요 나중에 리뷰를 하게 되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래시콘에서 보내주신 주셨어요 언제 아, 막막하다 진짜 네. 바디스피니라고 자기 전에 하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팔뚝이라던지, 얇은 지방 에 쓰는 거 이거는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이거는 어디서 받았더라? 게디 뷰티콘에서 아 받았을 거예요 조명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도 게디 뷰티콘에서 받았나? 아 아닌가? 기억안나 이건 구매한 거고 이것도 구매한 거고 미샤, 미샤 세일 때 구매한 거고 이거는 클리오에서 제가 클리오에서 제품을 협찬을 받았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샀어요 저 원래 쿠션 진짜 안쓰는데 이거 킬커버 컨실 쿠션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샀어요 그래가지고 위메프에서 5,000원 할인 받아가지고 음, 만원대? 만원대에 샀어요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에서 추천 받았던 아까 그 바디스피 할때 이거 제가 라봄에서 서포터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건 또프라일입니다 브라일 프라엘. 여보세요 바디 생각은 뭔가 되게 굉장히 뭔가 다양한 수법을 쓸 생각. <웃음> 이것도 인젝션 스킨 칠고, 이거는 지난번에 최근 리뷰를 했었죠. 이것 이거는 세링코에서 제품 받은 거고, 이것도 구매한 거데 네스더에서 구매한 거 이것은 p r p 에서도 제품 받은 거고, 음,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이거. 저희 아는 동생이 외국 여행 간다고 해서 급하게 부탁을 해서 제가 백화점도 사려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지고 부탁을 해서 샀습니다 <목소리도> 아니, 없지만. 혹시 제가 지금 <웃음> 여기 올려드린 제품 중에서 리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 있으면 꼭 부탁해 주세요.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걸려서 리뷰를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